잠깐 시경사 뭐야 얘네 아. 뭔데 지금 지금 그치 어디 왔는데 아니야야야야야야야야 애신 보내 <웃음> <웃음> 시경사 <웃음> 시경사, <웃음> 시경사. <웃음> 어디 지금 날개는 아, 저기... 주고 가. 날개 진짜... 아 저게 날개로 했네. 날개는 주고 가래. 그와중 나보다 날개가 중요하다고. <웃음> 그 와중에 날개. 죽... 약속대로 아내는. <웃음> 뭔 소리 하는 거? 야 <웃음> 어. <웃음> 미쳤나? 약속대로래. <웃음> 너이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아. <웃음> 각 팀에 그럼 한 명씩 다나가린가 일단 팀원은 어, 그렇지. 연비팀 잘한다.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계단 연결해. 어, 화, 화살이 있어, 우리? 쏴 그러면. 왜왜 참았어 지금까지? 오시. 그렇지. 어, 야야야. 해유 내려와. 일단 내려와. 여기 여기로 와 봐. 손님 맞이 드려. 잘했어. 네, 몸 먹을게. 잘했영혼영혼다 말해! 어, 야. 해유라. 자 방패 줄게. 너 방패로 맞고 한 명이 네. 설치. 해 조이가 뒤에서 네. 설치. 해 네. 웃긴 게 연비는 되게 열정적으로 막 지시 내리고 있는데 명령 받는 사람이 예? 네. 야! 해유라 네가 뒤에 있으면 아 h hey, you are diga, TSMO. I ap, t s 저요? t <웃음> 저 c 예? 저저면 a 신가요 연비야! 너희쪽좀 계단 좀 같이 쓰면 안 돼? 이거 우리 너무 낮아 여기 너무 낮은 지대야 우리. 진짜 이거는 우리 피로 맺는 거야. 피로 그래 우리 지금 양쪽에서 죽은 지금 조직원이 몇 명이냐 벌써. 그래. 그래 이거 피해 동맹 가. 그러면. 어, 동맹. 성부터 일단... 다른데 무슨 피해 동맹이냐. 어 우리 피는 아니지만 <웃음> 어 우리 피가 아니긴 피로 해. 피로 받을. 어 근데 어, 조직원 저쪽부터 피로. 일단 보초부터 썰어야 돼. 응 음, 조직원 피로 마피아의 피로 이어진 거야. 저쪽부터 먼저 깔끔하게 처리하자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피를 봐 경찰 좋은 일 시킬 수 없어 그래 그건 솔직히 맞지 야 그래도 우리가 어? <웃음> 여기 CN경관 짧고 굵게 갔다 묘비 만든 사람 나와 <웃음> 경사야 고쳐 아니 그거 아, 그게 어, 문제야 문제... <웃음> 그게 문제였냐고 야 블럭 날라 블럭 얘들아 우리 팀왜 이렇게 없니 근데 <웃음> 아, 얘들아 우리 내 죽었다고? 뭔일이야 이게? 우리 나레드라이트 갑바가 없는데 야 벗어 <웃음> 저게 애들이 나이 입을 막 뜯네 어 그래 아 그래 거기 있자 그래 거기도 이어지네 오케이 어. 좋아 그렇지 아너 그거 있구나 그거 나왔구나 어? 그거 나왔는데 라미한테 안주고 지 손에 꼭 쥐고 있었네 아 그랬구나 어. 너 원래 우리 편이었잖아 너 원래 우리 편이었잖아 인마 나 목이가 없어. 오 땡큐. 아야아야 아, 나한테 건달게 니들이가. 맞기네. 맞기네. 벗어 수는 없긴 한데. 니들이 같이 <웃음> 어, 뭐, 그래. 어, 맞아 맞아. <웃음> 야이걸 어... 나한테 좆 맞자 뭐 했으니. 네. <웃음> 네. <웃음> 네. 점점 이제 너는 딱각 보고 너 맞을 때 아! 아! 나 끌렸어. 아나 아, 끌렸어. 아나 아, 끌렸어. 아나 무서워. 와 나까 나까 나까. 아 어, 오케이. 와야 양재 내려와 양재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우리 들어 우리, 우리 들어 우리 들어가 부활 때 들고 있는 사람 들어가 어어 어, 어. 그래 너 원래 우편 리이 열차라 일로 와 낙태 그래, 너너 일로 와너야 얘들아 우리 집물좀 내려줘라 밑에 <웃음> 갇혔다 <가쳤다. 웃음> 쟤 저기에 왜 있어 <웃음> 야 <웃음> 아래로 왜가 아니 떨어졌는데 부활했습니다. 아, 부활해서 그냥 그 상태로 살아있다고? 네, 네, 알았다 어? 얘들아, 이었는데?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나 살짝 이었다? 얘들아? 살짝 이었다? <웃음> 아, 재밌겠다, 뭐야? <웃음> 뭐야? 야, 워든이다! <웃음> 워든 누구야? 워든 날렸다아 워든이 온다! 워든이 와! <웃음> 워든 누구야? 워든 누구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 막아라! 야 여기 막아! 야 보지 마! 경찰팀이 스폰했다고? 와 잘했어 역시 역시 어. 1180. 야 괜찮아 받았다고. 괜찮아 침대는 지킬 수 있어 침대는 지킬 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연비네 쪽으로 붙어 우리. 오야야야야야야! 떨어졌다한 명. 어 헤이 어, 어, 어. 약간 어. 개, 잠깐만 다 우리 팀인데? 계속 명령 받던 친구인데. 어이다 우리 팀. 너 혼자 남은 거야 지금? 그렇지. 안 돼, 가지 마. 어. 둘다 죽었어? 아둘다 우리 팀 아닌데? 둘다 우리 됐다. 팀이 아니라고? 한 명은 너네 팀이어야지. 말이 맞네. 니들끼리 님들끼리 싸운 거 같은데요? 어. 어, 어. 어, 연비, 연비, 어. 위에 머리, 연비 위에. 머리, 머리 위에 연비.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미쳤어, 지금. 긴장감. 야, 얘들아. 염비야 나 왔어 여기 어, <웃음> 야, 왔어. 야 도울게 도울게 도울게 왔어. 야, 왔어. 도울게 야 <웃음> 워든게 죽어 <웃음> <워등게. 웃음> <놔>, 연비 나이스 <웃음> 염비 <연비야. 웃음> <연비> 죽였다 내가 <웃음> 아나 음식 먹다가 염비 죽였다 <웃음> 아니 왔다며 여기 온거였어? 야야야야나눈 어, 맞으신거 같은데 얘들아 나 어떡하니 우리 <웃음> 여기까지가 아니 아 케빈님이 지금 뭐든 우리 쪽에 데리고 오고 있어 봐. 데리고 온게 아니고 데리고 온게 아니고 제가 그냥 온 거야 으아아 꺼매졌다 화면 어떻게 한 명이 밀어서 어떻게 어, 해봐 어 갈비야 갈비야 잘해봐 어 갈비야 어 그렇지 갈비야 야넌 죽으면 안 된다 어우 야야 야, 케빈님 살리겠다고 우리 애가 죽었다야아유 지금 가자 어내 아이고 갈비 죽는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나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리빨리나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라리빨리빨 얘들아 집을 버리빨리 빨리빨리 리빨리빨 야, 어차피 막서 어딘지 싸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요잘못했다잘했다잘잘못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어 잘못했어. 잘어 잘못했어. 잘어잘했어잘했어잘했잘했어잘했어 우. 아,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캐빈 아, 아, 님 이거 무조건 뚫어야 돼요, 이거. 근데 위쪽에서 좀 해결해 줘야 돼, 지금. 지금 위쪽에서 살림차려 놨잖아. 애들아, 잘가 봐. 어떻게 한번 해봐 봐. 할수 있어. 이거 좀 그런데. 아니,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나이스 아 와이팜이 지금 청셉치 에이치의 팀임? 와이팜이 mm -hmm. 우리 팀인 줄 알고 올라가라 했는데딴 네. 팀이었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떨렸어 <웃음> <웃음> 같은 팀인 줄 알고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랬어 아니야 저기 한명 남아있잖아 제제 에이치의 팀이야? 제가 제가 쟤 에이치의 팀이야 팀이 아 그래? 있다. 야 우리 메인 시스템이랑 어, 우리 둘 밖에 안 남았어 지금? 모듐 가보러갈수 있나? 아, 뭐 그거, 그거 뭐 하나 안나오나 그거? 1180 720범들 오케이 가자 건을 들으라고? 가자! 지금! 따라와! 덤벼! 덤벼! 덤벼! 덤벼라! 야, 나이스 에, 에, 에. 이 자식들 일때미 얻는것이냐이 자식들 <웃음> 어그에 그래. 우리, 우리끼리 싸우는거 조심 아, 아. 이야. <웃음> 이게 고권력이야. 갈수 있겠어? 알 텐? 어, 아너안 보여 근데 어두워. 어 뭐야? 구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기? 아 망령이었어? 또 오면 말해줘. 개추하다고. <웃음> 워딩 좀 어떻게 안 되냐? 이 망령이 돌았나! 워딩 <웃음> <웃음> 화이팅! 버텨줘! 워든워든 화이팅! <웃음> 우리 팀 망령 침대 안에서 무는다 아! 뭐하는데 <웃음> <웃음> 아! 뭐하던데? 아! 이게 어디있어? 와! <이런> <웃음> 와 <웃음> 샌대는 나도, 나도 우리만 남았다! 나... 수동과 방법을 안 가리는구만! 어, 이거리기네 <웃음> 이거리 기대라니. <웃음> 우승은 연비! 예! <Yeah>! 뭐라고? 뭐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